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 토실토실한 소세지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킬바사 이럴 때 빠질 수가 없죠.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 좀 토실토실해 보이는 소세지들로 준비를 해봤고요. 그래서 먼저 물을 부어주고 이 물들이 증발할 때까지 팔팔팔 끓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워터프라잉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착 뿌려서 딱 구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소세지 하면 또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그래서 불닭을 먹으려고 하다가 아 그러면 너무 좀 헤비할 것 같아서 까르보불닭소스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분가루에 우유 살짝 그리고 엽떡소스 살짝 치즈 두장 넣고 까르보불닭소스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와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냄새도 지금 미쳤습니다 그리고 양파쌈이랑 파프리카 쌈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얼른 먹어보죠 그림서 좋네. 아 그러면 뽀로로 먼저 먹어 볼게요. 파프리카 진짜 잘 어울리네 소세지는 파프리카 쌉니다 그리고 뽀로로 소세지가 어, 애들 소세지라서 그냥 캐릭터 때문에 좀 비싼 줄 알았는데 맛도 괜찮네요 이번에는 빅 그릴 소세지 Whoa! 이렇게 하니까 모자 쓴것 같네? Thank you. 먹었습니다. 오늘 소세지를 원없이 한번 준비를 해서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마트에 왜 그렇게 다양한 소세지들이 있는지 알았다 진짜 생긴 건 똑같은데 다 다른 음식인 느낌? 여러분들도 소세지 매번 드시던 것만 드시지 마시고요 한번 새로운 것도 이것저것 한번 사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